안녕하세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더 현명한 일입니다. 시행착오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울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삶의 교훈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의 교훈에서 배움으로써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좌절을 피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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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던 경험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만 같아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뭣도 모르는 주식 그리고 허황된 현실과 진실을 깨닫고 이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본인이 신적이 존재라고 말하는 주식 고수분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주말되면 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저의 형편이 어려웠지만 선생님을 만나면 술 대접을 하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을 전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을 전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요즘은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을 하는 세월인데 굳이 주식을 하겠냐고 잘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주식이 기본 바탕이니 기초를 두고 파생을 배워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산의 사무실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을 몇번 만나면서 하셨던 말씀으로는 주식한 지도 10년, 파생한 지도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계에는 자신을 당할 자가 없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자신있게 하시길래 대화하면서 선생님을 믿었습니다. 이 세계에 발을 처음 내딛는 당신을 신처럼 보일 수밖에요. 내일 시황 설명 한마디에 내가 30만원씩 받는다는 등내 말이 법이니 신문이나 뉴스 애널리스트 절대 듣지도 만나지도 말아라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몇년 안에 최고 외제차을 뽑아주고 내년에는 부산 중앙동 오피스텔로 이사 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펀드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 내 손으로 마우스 몇분 만에 돈을 불린다는 말과 내가 너의 계좌로 본 손실에 대해서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나 허리 수술한 후 하는 일이 없어 옵션으로 용돈 벌게 해주겠다고 월 300만 원은 책임져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을 하나 개설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할 도리가 아니라서 핸드폰이 너무 비싸다고 핑계대고 말았지요. 부산 내려오면 파생책 20권 정도 사줄 테니 읽어보라고 하더니 서점에 가서는 정작 계산은 제가 하라고 하더군요. 지갑 자체를 아예 안 가지고 다니시더군요. 처음엔 사무실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 며칠 정도는 같이 계시면서 매매 기법을 배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식은 몇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매일 담배 두갑과 매일 드시는 술 그리고 밥 간식 등등 그리고 집에 간다면서 자연스럽게 용돈 좀 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더군요. 주식도 캔들의 종류. 기술적 분석, 입평선 매매 기법을 정확하게 아시는 건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증권 사이트나 증권 카페에만 들어가면 뭔가 호통을 치시곤 하시길래 좀 의심적인 행동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실시간 채팅방에서 매일 주고받고 하면서 매일 시간만 보내면서 정말 이분이 고수인지 입만 고수인지 입평선을 다 지우고 중장기 하나 가지고 매매를 시키더라고요. 기본 상식 아닌 매매를 시키는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파생에 그걸 적용하여 매수하고 하루하루 내게 좌에서 빠지는 돈과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제사비로 돈이 들어가니까 저로서는 너무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숙식 생활에 가며 온갖 투정을 부리시더군요 하루 반찬이 틀리면 한소리 하시고 사무실이 청결하지 못하면 두 마디 세 마디를 하였습니다.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깡통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는 줄 알았습니다. 주위에 주식하시 분들에게 주식은 이렇게 배우는 게 맞는가 싶어서요. 다들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군요. 수익이 난 상태도 아닌데 개인이 쓰는 사비까지 내가 냈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들을 하더군요. 선생님께 배울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의 수업료도 생각했지만 정작 주식에 대해 배운 것도 없고, 파생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운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지금 남은 돈에 20%까지 손실을 더 보면 그만둘 테니까, 한번더 하자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수익을 한 번이라도 냈으면 내가 인정이라도 합니다. 초보도 그 정도로 매매한다면 뭐가 다릅니까? 당신도 깡통 차고 매매할 돈이 없으니까, 위탁매매하여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 명 쪽박 차고 나 몰라라 눈감아 버리고 다들 아는 사실 아시는지요. 두달 동안 매매일지를 보니 거의 100번 정도 베팅을 하셨던데 잘 다니는 회사까지 그 말에 속아서 이직을 했고 돈은 돈대로 잃고 마음은 마음대로 다치고 가족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정말 무책임한 장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슬픈 건 당신한테 들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의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제일 배신감이 느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난무하면서 잔재주로 살아오신 분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주식 사이트에 와서 당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기겁을 하였고 단한 명이라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내 최고의 고수란 분이 이런 말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은가요? 잔재주로 역시 세상을 살아온 분이었기에 매수신호를 준다는 미끼로 불쌍한 사람들을 수렁텅이에더 빠져들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주식 사이트에 당신은 1 0 0배째리 먹었다고 글을 올리시던데 전부 거짓말이 아닌가요? 이걸로 사무실 차렸다고 하시던데 이것도 모두 거짓말이었고요. 회원 상대로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잔재주로 용돈을 타 쓰시면서 인생이 불쌍합니다. 이 정말 파생에 깡통 차고 채팅방에서 신호주면서 살아온 당신이기에 가능했지요. 이제 저는 여기서 그만 접고 제 생활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조금 더 악착같이 살아가는 마음을 심어주신 사기친 신적인 존재분께 그나마 고마움을 가지고 갑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이 바닥에서는 주식의 고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성투하기고 절대 저 같은 사람 안 나오길 바랍니다.